자 여러분 위탁 도매 상품 판매하시다 보면 현타가 터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네이버가 왜더 싸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배의 마진을 넘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 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도매가 왜 네이버보다 더 비싼 거냐 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위탁 도매로 판매를 하실 때 위탁 도매 상품을 최대한 잘팔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도매가 네이버보다 비싼 이유는 바로 도매 판매자들도 똑같이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쌀 거고 혼자서 다 팔기는 싫으니까 당연히 도매 상품으로도 올려서 도매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탁 도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이거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파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세부 키워드를 잘 잘 찾아서 그 키워드 안에서 파는 방법인데 말이 쉽지 어떻게 세부 키워드를 찾냐 바로 그 방법은요 일단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좀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해당하는 sns 사이트를 조금 더 보시면서 그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코르셋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코르셋을 판매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코르셋을 그냥 코르셋으로만 놓고 판매를 하시면 당연히 많이 팔고 있는 판매자들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더 판매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에이 코르셋을 sns에서 먼저 검색을 해 보시면 흉곽 줄이기 흉통 줄이기 아니면은 몸매 부정 아니면 웨딩 코르셋 등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 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네이버 키워드 이런 사이트에서는 찾아 보실 수가 없는 키워드거든요 요런 키워드를 sns나 유튜브 등등의 다양한 곳에서 먼저 키워드에 대한 상품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상품명을 지어주시면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도매회사가 못 찾는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키워드들은 정보성 키워드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질 확률은 조금은 더 더디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탁 동의 상품은 하루에 하나가 나가도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해주시고 그 상품들이 하루에 하나라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쌓이다 보면 하루에 10개 20개가 나갈 수 있도록 상품을 많이 등록해 주시고 키워드를 잘 써주신다면 위탁 도매로 판매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높게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셔도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할 거니까요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키워드 공부 잘하시고 SNS에서 상품 공부 잘하셔서 키워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품 등록할 때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았었던 물건 중에서 어, 차박 매트를 판매를 했어요 레이 차박 매트를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도매매에서 먼저 상품을 봤는데 이 도매매에서 상품이 가격이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했는데 네이버 최저가를 보니까 9,800원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팔아도 뭐 수수료 내고 부가세 내고 나면 마진도 남지 않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 공부를 좀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은 매트를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레이차박 매트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이 상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들은 모르겠죠. 레이차박 매트가 이 에어텍스 매트라고 하는 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거를 모를 겁니다. 한마디로 도매 상품에서 나와 있는 상품의 이름과 이 레이 차박 매트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되 레이를 타는 사람들이 차박을 하고자 할때딱 맞는 사이즈로 이 해당하는 상품을 찾을 때 조금 더 버티컬한 좀더 세부적인 고객을 찾아내서 구매 전환율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때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도매매에서 이 에어매트를 판매하지 않는 다른 판매자 중에서 에어펌프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에어펌프랑 에어매트랑 같이 섞어가지고 세트 상품으로 구성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매상품은 9,000원대였는데 에어펌프까지 포함을 하면 가격이 대략 한 13,000원이었거든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상품을 제가 35,0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등록을 해 가지고 세트 상품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거의 50%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하는 상품은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출고는 각각 됩니다 사실 그건 상품 페이지에 적어 주시면 돼요 매트랑 어 그리고 에어펌프는 따로따로 상품 배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라는 걸 작은 글씨로 넣어 두시되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시게 되면 은 마진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고객들은 따로 따로 사는 것보다 한꺼번에 사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가 일어나면서 객단가 자체를 올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판매를 하실 때에 조금 더 내가 상품을 구성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에 대해서 구성을 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요즘에 크리스마스 조명이 유행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조명이 유행일 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하지만 벽에다가도 부착을 하기도 하고 창문에도 부착을 하기도 해요 그 트리 전구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부착식으로 할수 있는 행거 같은 거를 같이 놓고 판매를 하시면 은또 마진을 더 올려서 판매하실 수도 있고 세트로 판매하시기 때문에 객단가도 올려주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위탁 도매 사이트에는 이런 부제품들도 다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각각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 고객들이 한 번에 배송 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한 곳에서 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 한마디로 귀찮게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각각 사려고 하는 이 귀찮음을 줄여주면서 마진을 더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요런 세트 구성을 하시는 걸 팁으로 알아주신다면 위탁 도매 상품도 경쟁력 있게 마진을 높여가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그리고 위탁 도매 상품으로 판매하실 때 네이버보다 가격이 높은 도매 상품을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받으면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겠습니다 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